看那洗澡 Me yeah. 다시 해야 돼. 그게. 어 으아, 으아, 으아, 가갈으나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 I'm not a d r e a m e 마라 미쳐려고 No, o